기다려 봐. 단서가 나왔는데, 어. 어떤 여자가 A1이고, 아, 어, 이해가 어. 돼? 아, <웃음> 어, 이해가 돼? 나는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트위 s t w 이라는 러스티레이크 신작 퍼즐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저번에 플레이 했었던 오프라인 형식의 코어 퍼즐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고 흥미진진하게 플레이한 게임인데 이번 러스티레이크 시리즈인 t 베스트 위 s t 도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클릭 투 컨티뉴 를 누르면 플레이어를 A로 할지 B로 할지 정할 수 있는게 나오네요 그리고 저의 영원한 동반자 까지는 아니고 뭐코어게임 나오면은 항상 등장하는 우리들의 절친한 친구 데드에터를 모셔봤습니다 아저씨!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저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렇구나 <웃음> 뭐지? 우리 이제 플레이어 A와 B를 정해야되는데 어떻게 정할까? 음... 뭐할래? 이번에는 내가 플레이어 A를 해볼게 어때? 오케이. 그럼 내가 B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됐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도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어! 준비됐다! 오케이! 예쓰! 레츠 비기인! 음... 영어... 영어 울렁증이? 왜 갑자기 언어장벽을 얘기해? 뭐 글이 써있어? 어 지금 마이 디어 로즈 플리즈 헬프미 위드 디스 익스 m 리 with this experiment. Your father, Albert. How do you do this? I don't know. I don't know. 나 d o n 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어 알겠어, 알겠어. 봅시다 지금 저는 주변을 둘러볼 수 없고 정면에 이상하게 생긴 컴퓨터 같은게 있어요 방향키가 있고 오씨 확대가 되네 뒤로 빠지고 일단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켰어요? 로딩 중 일단 형 성냥이 있어 그러니까 말했던 편지가 있고 편지 위쪽에 박스가 있길래 눌렀더니 성량이었는데 획득을 했고 내가 그러고 아홉 개의 버튼이 있는 상자 같은 게 있어 아홉 개의 버튼 뭔가 숫자 키 패드같이 생겼나 보네 어어 어. 오케이 어떤 사람의 과거에 접속하기 위한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봐요 내가 지금 네 개의 알파벳을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유저네임이 로즈 아닐까? 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기다려 봐. 로즈 됐다. 오케이. 엔터. 음. 바로 됐어요. <웃음> 어. 이, 이번에 코드가 나왔는데 니가 아까 말했던 숫자 키패드 있잖아. 그게 183이야. 1 8 3. 오. 오! 열쇠가 나왔어. 그 오, 상자가 야, 열렸고 열쇠가 나왔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됐어. 오케이. 요 러스티레이크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군요. 어! 야! 잠깐만! 과거의 인간이 실버키를 찾았습니까? 어. 네, 찾았습니다. 라고 하고, 노 no 하면은 그 키패드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 예스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과거에 있는 사람인 거야. 아 내가 과거에 있는 사람이야? 어어 과거에 로즈인 것 같아 니가 내가 그걸 이제 인도를 해주는 거고 오케이 내가 로즈야 과거에 네 개의 심볼이 있을 거래 네 개의 심볼? 어그 주변 둘러보면 혹시 사진 있어 사진? 어 있어 사진 키큰 사람과 조그만 아이가 찍혀있는 사진 그 액자의 왼쪽 위에 보면 뭐 있어? 어. 왼쪽 위?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왼쪽이 모서리를 누르니까 사진이 뜯어지면서 네모인데 네모 안에 아래쪽으로 뻑큐가 돼있다 해야되나? 하하 <웃음> <웃음> 어어 일단 알았어 기억해놔 오케이 그리고 편지있잖아 니가 아까 읽었던 마이 디어브 로즈 라고 적혀있던 편지 거기에 맨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봐봐 그 편지 어떻게 다시 보지?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 아그 대머리에 머리카락 하나 난듯한 그 모양인가보지? 어어 체리 모양 체리 모양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거울 있어? 어 거울 있어 거울에 갈색 파편 같은 거를 어. 아난 지금 방 벽에 한 면을 보고 있거든? 근데 방금 딱 봤을 때 바닥에 클리닝 레그를 주었어 닦는 거아 걸레짱 이걸로 닦는 거인데 오케이 그 형이 말한 그 이상한 파편이 그거일거야 캐릭터의 바로 머리 위쪽을 닦아봐 다 닦임 해서 에임처럼 생긴게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이 아까 성냥이 있다고 했지? 어 그럼 혹시 촛불도 있어? 램프가 있어 천장에 달려있는 아 램프 램프에 불을 붙일 수 있어 혹시? 어 그게 없다 램프 안에 넣을 초 같은게 없어서 그 양초를 찾아봐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든 불을 붙여서 램프에다가 넣어서 불을 밝히면 아마 문양이 나타날 것같아 기다려봐 여기 서랍이 있는데 어 양초 찾았어 서랍에 실버키를 꽂을 수 있었어 빨리알 가르쳐줘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문양 잠깐만. 나왔어 또 그거 보고 있어봐 지금 문양이 그 사진 왼쪽 위에 있던게 뭐였죠? 사진은 저거 네모 네모 안에 아래쪽으로 버큐가 되어있는 아 오케이 그 다음이 편지인데 이게 머리카락 하나 아 체리 이거 말하는 거구나 어, 아, 어, 나였으면은 약간 그 교수형 할때 밧줄로 봤을 그, 것 같은데 그 그것도 에이트가 보면은 은근 머리가 꽃밭이야 <웃음> 그다음 거울에 있던 게 뭐라고 에임 어 에임 어 오케이 그 다음 지렁이 모양이야 지렁이 모양 물결 표시 어. 세로로 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는 중 기다려봐 이런식으로 서로한테 상호작용이 가능하고만 지금 내가 단서가 나왔는데 내가 얘기를 해줄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봐봐 어 어떤 여자가 A1이고 아하 사슴 뿔 <웃음> 어. 달려있는 남자가 B2고 어. 아, 어, 어. 어, 이해가 돼? <웃음> 어... 이해가 돼, 나는 <웃음> <웃음> 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웃음> 너무 신기해. <웃음> 어. 자, 그리고 집. 커다란 저택이 C3이고 음. 완전 검은 그림자의 남자가 D4야. 어. 어, 골든 키가 나왔어요. 와, 어, 그렇지. 진짜. 골든 키 얻어야지. 그럼 다음 그러면 난두 번째 서랍을 열수 있겠지? 오케이. 어, 다이어리가 나왔어. <웃음> 다이어리. 알버트 벤더붐. 어, 벤더붐. 벤더붐이 전체 스토리의 핵심 인물이거든. 어, 어. 형 이거 영어다. 나 이거 해석 못 해. <웃음> 어, 어떡하지? 어, 어 내용이 어. 좀 많은데 기다려 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석을 해 주지 않을까? 예, 님들 해석 좀해줘 봐요. 이게 근데 형 퍼즐에 도움이 될까? 퍼즐 자체에는 도움이 안될 수 있어도 스토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 지난밤에 꿈을 꿨다. 나는 집에 있었고 꽃병 옆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었다. 끝? 일단 첫 페이지야. 아 이거 여러 페이지가 있어? 어어 어, 페이지가 여러개야. 일단 그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설명을 좀 할게. 너한테 이제 오더를 다 내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명령어를 다 수행하니까 오른쪽에 플로피 디스크가 나왔어. 플로피 디스크가 나왔고, 이거는 내 컴퓨터 아래쪽 슬롯에 넣을 수 있을 것같아 음. 사비비어? 사비비요 그랬더니, 더 드림! 이라는 게임이 실행됐어 음. 음... 복장으로 봤을 땐 미스터 밴더붐이 맞는 것 같고요 컨트롤이 되네요 아오 야! 네 편지! 오마이갓 oh 베이베! 야! 너그 편지 해석 꼭 해야돼! 왜냐면은 내가 그 장소에 있거든 지금 이 게임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요 화, 화분 옆에 있던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지? 응응 음, 음. 어,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자, 이제 세 갈래길이 아니, 야, 두, 양 갈래길의 방이 나왔어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 다음 방에서 나는 왼쪽으로 돌아봤다 왼쪽으로? 왼쪽, 어, 왼쪽으로 돌았고 까마귀를 보았다 까마귀를 보았다 어, 까마귀가 보여. 까마귀가 보여. 음. 그리고 나는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방에서 나는 두 개의 빈 방을 지나서 그녀 아이다를 찾았다. 두 개의 빈 방을 지났는데 제가 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빈 방인데 정면에 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길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그냥 정면으로 계속 가야 되나? 두 개의 방을 지나쳤다고 했으니까 그냥 직진이 맞겠지? 어어 어, 직진하래. 어. 오케이. 어어 어, 여자 만났어 여자 만났어 여자 이름이 어. 뭐라고? 아이다. 아이다. 하지만 내가 다가자 가 그녀가 사라졌다. 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가까이 다가가서 사라졌어. <웃음> 보자. 나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오케이 오른쪽. 그리고 다음 페이지예요? 잠시만요. 그후 나는 또 오른쪽으로 돌았고 아 다시 오른쪽? 어? 응 관이 있는 방에 도달할 때까지 직진했다 관이 있는 방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 관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게 관을 봤을 때내 이름이 써져있었다 What the hell 알버트 밴더붐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나는 관 반대쪽에 문으로 들어갔고 어? 시계를 보았다. 시계 는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6시 15분. 어. 그때 아침. 내 방에 시계가 있어. 예! Yeah, 기가 막히는 거만. 6시 15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 오. 돌리니까 방에 있는 물건들이 다 부유하고 있어 지금. 다 떠있어. 공중에 떠. 어, 끝났어. 데모가 끝났다고? 어, <웃음> 데모가 끝났어. 뭐라고? 데모가 끝났다고? 어, <웃음> 데모가 끝났어. 어, 나, 나도 컴퓨터가 이상해. 파일이. 파일이 부패되고 있대. 에, 에러가 난다. 어, 뭐야, 얘는. 핫! 끝났다! 아이씨 네, 너무 짧네 씨 <웃음> 진짜 짧네 우야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재밌었어 그지? 정식 출시되고 막 한글 제대로 돼있으면 진짜 재밌게 할듯 그래 그래 그때 또 나오면은 같이 해줄거지? 당연하지 좋아좋아 좋아. 짧지만 매드에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빨리 한글 정발로 멋있게 잘 출시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트 a s t Within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드에터 고생했어 안녕. 안녕